아, 어, 다 보이셨네요. 요즘 코로나가 한창 난리잖아요. 맞지? 우리도 영상과 방송을 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. 네, 응. 배쳐봐. A few moments later, 모영순 개인 방송 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음. 영상이나 방송 같은 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,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, 방순님이 혼자, 대통일 경우 집에서 혼자 스탱할 수 있고, 코디위에서 혼자 하면 되니까. 약간 음.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해다 최소인원으로, 음. 예. 음. 아이디어는 좋은데, 왠지 모아시스랑 약간 방송 캐릭터가 좀 겹칠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. 아, 음. 똑같이 방송이니까. 네. 아, 아니에요. <웃음> 깜짝이야. 역시. <웃음> 역시 이든 <에이젠>. 아, <웃음> 모영순이 모아시스에서는 MC라면, 여기서는 모자를. <웃음> 모영순 삼행시 한번 줘봐요 자모 모자른 모영순의 전투력 영영순이를 구해주세요 순 <웃음> 순전히 <웃음> 모험가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때 어때? 모영순의 개인 <웃음> <게임> 방송 가자!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<이거> 된 거야? <웃음> 아, 이거거야아 이거. <웃음> 아, 잠깐만 진짜 이렇게 된 거야? <웃음>